Special l r i e kill. u t i kill. Okay, t e t a Let's kill it. 이렇들 지금 3인가? 아 미션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해야죠 형님 자봉지소음 기에 이렇게 아까 보자 이십칠시에 순위하였습니다. 아, 너무 길면 그러니까 깔끔하게. 에 이럴때 지슈라를 써봐 3..350? 400..지금 400자 여러분 돌격 뜰때 지슈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돌격의 지슈라 보통 그 콘덴서 마이크라는 걸 많이 쓰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다이나믹 마이크? 근데, 가격대가 다, 비싼 편이긴 해. 아니면은, 그냥, 뭐, 스탠드용 마이크 살 거면은, 3만원대로도 충분히 살수 있고, 마이크 온오프 기능 자체에 있는 거. 아, 잠깐, 감도 빠르다. 잠깐만요. 350으로 해 어, 이해준다고 나이스. <웃음> 와밤맞도 안돼. 폭탄치되었어아이승였습니다 지슈, 지슈라이거 두격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니까 생각보다 이게 다 밀린 것 같은데 어, 근데 몰라잉님이랑 오랜만에 같이 게임하네 아 그쪽으로 가냐 또 자 중적을 가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세게 박았는데 그치? 요새 방송하는 거 독학하기 쉽지 않지? 유튜브에 다 나와있긴 해도 진짜 힘들다. 차라리 그래서 근데 유튜브에 사실 뭐 디스코드 단축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 뭐가 좋은지 그런 거다 나와있거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게 좋긴 해. 각종 연습하는 것처럼 요새 또 고마운 분들이 많더라고. 유튜브에 엥, 이걸 바로 뛰갈 걸 지면 안 되는 건데. 저부터 아진 건가 비긴 건가? 와, 이제 재현형은 어떻게 매, 맨날 똑같이 게임 들어오자마자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헤헤. 이분 강탈 점령. 폭탄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분 강탈 점해서요. 제현이형은 끝까지 하는걸 본적이 없다 중간에 맨날 같은.. 똑같은 방법인데 확실히 로지텍 제품이 클릭감이 좋아요 여러분 클릭압이 낮아가지고 압력이 낮아가지고 살살 누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로지텍 쓰시는 게 맞겠다 아나 진짜 삥샷까지? 와우 블락 했 는데 아군 이패 배하 였 습니다. 잠깐 만요, 맥스 틸나 맥스 틸을한 번도 안써 본다. 이 아니고 발이구나 이거 보고 삐인줄 알았어 발이구나 응? 사아나셨네지연이형 무리다요. 야 고독하게 가네. 음, 맞지. 자기 손에 잘 맞는 게 최고. 군이 <웃음> 패배하였습니다. 그 분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치나스 오빠는 어, 뭘가능성 없네 기회로 다 갔다 음. 오, 야스 네, 바로 이맛이야 어 전사 님 안녕하세요 옛날에 그 한창 이제 MS 510 블루 많이 쓸때 그때 막 대구였나? 어떤 p c 만 갔는데 전부 다막 MS 510이었다고 그런 p c 만 진짜 부러웠는데 사장님이 스포 스포일즈였나 그때? 그 화랑님도 p c 만 만들었을 때 510으로 하지 않았나? 와 그때 부러웠는데 아마 도난도 많이 당했을 거야, 그죠? 하이루~ 들어와, 들어와. 지금이니 아, 잘못갔다. 잘갔네? 체 이견 씨, 아 군이, 승 리하 였 습니다. 체 이견 씨는 우리 집안 사람 이야. 518난510 밖에 안써봤 지. 그니까 뭐야 최익현씨 야 안중도 나무치 이스마이 오마 oh, 나무치 형이 안좋으시네 형 일단 지슈라 조개가 쓸만해요 확실하다 일단 어 근데 이정도 면 죽었겠지 했는데 안죽네 근데 형 어차피 저는 그저 스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야 이거 스나만 잘 맞으면 진짜 땡큐인데 이야 이거 설마.. 이거 지면 분위기 넘, 넘어간다 아 어, 점프 안되고 그냥 던지기? 오호 오긴거 확실한가? 찌르는가요 갑자기? 아 다음에 설대면은 바로 갈라나? 이래도 그방선이면 레전드인데 저희님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다된밥 코바트려 넣밥다 <웃음> 지어졌는데 밥상 어퍼보다. 개은다 아, 이거 그냥 가보려아 이거 애캐라서 개구타야 개꿀인데 고민이 됩니다. 일단 이 스킬은 할수 있을 것 같지? 또 들어왔어. 요만이다 방이다 방방방 방방방 와 일단 22킬 일단 22킬 제발 화이팅 와 이거 아 아깝다 아 이거 스나만이었으면 어, 굿나이프로 하이하이. 사파레머사유 이제 a 다리듬감좀 느껴지나? 기달사순 아 저기 한명 나왔네 나가셨네 아, 오 준비하셨습니다. 야스 오 야스 네. 자 요번엔 아까부터 방입 찌른 사람 한 명씩 있더라고요 방입 퇴치 와방벽 때문에 안 보일 뻔했어. 자 역전하면 25킬 가능하나요? 자 스나가 지금 개구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자 25킬 일단 채웠고 일단 25킬까지는 했습니다. 오우 타이안보 Can you play PSG1? I want to see 오케이 네스트 게임 고고싱 아 무리서 한번 두고 싶은데 개고 한번 참을게요 이 이니게 해야 되니까 쇼블킬 티킬다 아, 잡았네 승리하셨습니다. 나 있다